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소장 박인선입니다. 어, 오늘은 7월 23일 어, 목요일 밤이네요. 오늘은 간단하게 쿡쿡 전기밥솥으로 수증기만낼 정도의 소주잔 한 3분의 1컵 정도 그 정도 분량의 물을 넣고 감자와 이렇게 계란을 한번 찌 보겠습니다. 어, 집에서 냄비에 물을 넣고 하면 굉장히 번거롭죠 그런데 이렇게 압력 전기밥솥이 있으면 어, 여기 밥솥에 있는 메뉴를 어, 그냥 만능찜 기능을 선택을 해 줍니다 만능찜 기능의 시간은 어, 처음 이렇게 세팅을 하면 보통 한 20분 정도가 나오는데 원하는 시간만큼은 어, 이렇게 그 시간을 조정을 해서 추가를 하시면 되구요 어, 저는 제 밥솥에는 제가 25분으로 세팅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만능찜 기능 25분으로 어, 감자 4개와 지금 계란 2개를 이렇게 찌고 있는데요 어, 감자 양은 저는 저 혼자 지금 먹을 거라고 이렇게 조금 넣었죠 봉지에 있는 걸다 넣은 게 지금 네개입니다 혼자 먹기엔 많아서 <웃음> 한두 개가 남아 있고요 음, 어, 밥솥에 한 절반 정도의 분량을 넣어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전화 한통 받고 왔더니 어느새 지금 시간이 이제 3분 남았네요 이렇게 어, 만능찜 기능으로 넣어놓고 신경 안 쓰고 다른 일 하시다가 시간이 다 되고 나면 이제 와서 한번 보는 거죠 어, 이렇게 보면 맛있는 감자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곧 뚜껑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롱소장이 오늘 저녁 일용할 양식이네요. 어, 너무 단백질만 어, 탄수화물만 드시면 안되니까 어, 계란도 같이 삶고 우유도 한잔 곁들이고 어, 그렇게 감자랑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일요일날 휴일에 간단한 어,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식 그런 걸로도 괜찮아요. 어, 다된 밥솥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죠? 어, 이렇게 열어 보면요 이렇게 바닥에 물기가 하나도 없죠? 어, 타지 않을 정도의 양이 소주잔 한 3분의 1 정도의 양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감자는 포슬포슬하게 삼키고 계란도 다 익어 있습니다 어, 감자에는 이 칼륨이라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요건 우리 몸속에 일상생활에서 좀 과잉이 되기 쉬운 그짠 나트륨 성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칼륨이라는 영양소가 해요 거기에 어, 감자 속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껍질째 이렇게 삶아서 어, 이렇게 이제 끄집어내서 소금을 조금씩만 찍어 가 드시면 맛있어요 포슬포슬 하고 어, 빨간 지금 돼지 감자가 있고 이래서 같이 삶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하얀 수미 감자가 훨씬 더 감자 본연의 맛이라서 이걸 더 좋아해요 감자가 있는 종류를 다 삶았네요 어, 이렇게 집에서 편안한 휴일이나 아니면 저처럼 사무실에서 비오는 날 밖에 나가기 귀찮을 때이렇게 삶아서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한번 대신해 보세요 어, 쿠쿠 전기밥솥 만능찜 기능으로 25분간에 걸쳐서 소주잔 1 3분의 1 정도의 물을 넣고 감자와 계란찌는 걸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어, 너무 감사하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